쫄랑쫄랑 안녕하십니까 소리아빠입니다 반갑습니다 출발 <웃음> 오늘은 금리일 밧출하고 <웃음> 있습니다 와 살다살다 바출을다 해보네 오늘 처음이에요 살짝 긴장도 되고 두렵기도 한데 뭐 바이크 타는게 별거 있나 똑같지 레저로 타나 출근으로 타나 똑같습니다 주말에는 차가 안 막히는데 차가 막히는 서울로 바이크를 끌고 들어간다는 게 약간 두려움이 있어요 그렇지만 뭐 괜찮을 거라고 생각하고 일기예보상 오늘 오후에 비가 온다 그랬거든요 아집근차에 비가 오나봐 내일은 토요일인데도 내가 일을 좀 해야 돼서 출근을 해야 될것 같아서 바이크 못 타고 근데 <웃음> 너무나도 다행스럽게 내일 비가 온대. <웃음> 아, <참, 참> <웃음> 토요일날비 온다는데, 어, 괜찮아 해본 게 얼마만이지? <웃음> 좋아, 좋아. 세상이 나를 기준으로 돌고 <웃음> 있는 것 같은 느낌이야. 왜 이러는 걸까요? <웃음> 아, 아침에 막 급하게 서둘렀더니 뭐 정신이 없어갖고, 아, 이런 것도 안 채우고 막 그냥 막 나왔어. 아, 지금 내비상으로는 시간이 빠듯한데, 그래도 내비보다는 좀 빨리 도착하겠죠? 지난주에 이거 볼패드 1년 썼거든요? 1년? 그랬더니 이제 여기 볼패드 숨도 좀죽고핏되는 느낌이 조금 떨어져서 아뭐 오토바이 뭐 하루 이틀 타는 것도 아닌데 왜 이렇게 긴장이 돼? 직장으로 바이크를 끌고 간다는 게참 마음이 편한 일은 아닌 것 같네요 내가 출근을 바이크로 해야지라고 생각하면서 제일 먼저 떠올랐던 게 사람들의 이목? 시선, 아 이것도 뭐 구설수 오르는 거 아닌가 사람들이 뭐라고 그러는 거 아닌가 약간 그런 마음이 분명히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왜 그런 시선을 눈치를 쓰고 타야 되는지 모르겠네 다들 직장에 바이크 타고 출근하면 한마디씩 듣지 않나요? 야 모토바이 위험해 아그 위험한 거 타고 괜찮아? 아, 추운데 괜찮아? 와, 미세먼지 이렇게 심한데 괜찮아? 괜찮습니다! 우리는 괜찮아요! 우리는 대단히 괜찮습니다! 너무들 걱정을 해주시더라고요 일단 사람들의 시선이 조금 신경이 쓰였고 또한 가지는 바이크를 어디다 세우지? 무슨 건물 지하주차장이 있는 그런 직장이 아니다 보니까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면서도 어, 내 동선과 가까우면서도 항상 내 바이크의 상태를 옮겨가며 살필 수 있는 곳 그러면서 비를 맞지 않을 수 있는 곳 그런 곳이 어딜까? 최대한 먼지가 올라가지 않는 곳이 어딜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더만요. 나만 그런가? 나만 그래? 나만? 왜 이러는 걸까요? 아, 다른 분들은 직장에서 바이크 타는 거 어떻게 마음 편히들사시는지 본인들 얘기 한 줄씩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뭐 읽어볼게요. 사실은 제가 진작부터 오토바이로 출근을 해봐야지 라고 생각을 했는데 오토바이보다 차가 빠 빠져요 어? <웃음> 원래 아침 강변북로 출근길이 엄청 막히잖아요 지방에 계시는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본인 계시는 동네에서 가장 길이 많이 막히는 그런 출근길이 서울의 강변북로 올림픽대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아침 출근 시간에 근데 요즘 길이 안 막혀 내가 궁금이 생각해 보니까 두 가지 이유가 있더라고첫 번째는 코로나 때문에 확진자가 너무 많으니까 다 자가격리를 하잖아요 또한 가지가 기름값이 진짜 너무 너무 높잖아 기름값이 여기 있다니까 이것도 무한거 하면... 아니냐고 기름값 걱정 없는 세상에 살고 싶다 에 <웃음> 얘기가 좀 셌네 강변북로에 차가 없으니까 바이크로 출근할까 하는 그 유혹이 조금 적더라고요 바이크로 출근하는 것보다 차로 출근하는 게 훨씬 빠르니까 아, 차가 없네 금요일인데 여기 차가 없어 아또 한가지 머리 <웃음> 하루종일 눌린 머리로 살아야 되잖아 아 이거 어떡하나 약간 그 걱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신발 나 지금 어드벤처부츠 신었거든 어느새 너들길까지 왔네요 여기 노들길 양쪽 길가에 그 벚꽃이 정말 예쁘거든요 이제 4월 되면 벚꽃이 만개 그러면 벚꽃이 흩날리는 걸 맞으면서 아침에 출근 라이딩을 할수 있겠죠 어, 너무 낭만적이다 아, 네. 코스를 다시 잡아야겠어 여기 오르막 <웃음> 출근 시간에 차가 정체되니까 오르막길 가다 서다가 되게 길 많네. 아, 이쪽 코스로는 안 와야 되겠다. 힘드네. 날라인 티가 너무 타고 싶어가지고, 끌고 나왔고. 아침, 아, 앞에 담배 피네! 쟤를 the... 떨면 그 쟤가 날아와서 옷에 묻기도 하고, 담배 연기 냄새하 말할 것도. 그럼 꽁초 버린 놈도 있죠? 달리다가. 날아오는 꽁초에 맞아보기도 하고. 좋지 않아. 퇴근합니다 아예 퇴근 퇴근 금요일 저녁 퇴근 기분 완전 좋아 빗방울 떨어지네 금요일 저녁에 길이 많이 막히더라고요 완전 헤비 트래픽 구간이 있었는데 바이크라서 잘 빠져나올 수 있었어요 근데 내가 느낀게 어, 역시 출퇴근용으로 알라인 t 는 안어울려 바이크가 또 무겁고 둔하잖아 이게 사이즈가 되게 컴팩트하게 느껴지긴 하지만 민첩한 차는 아니다 보니까 막히는 도심에서 가뿐가뿐하게 움직이기에는 약간 무리가 있네요 딱 뭐가 좋으냐면 스바르트필렌 401딱 왔어 감이 왔어 401 타면 그냥 뭐 출퇴근 너무 괜찮겠는데 바이크로 출퇴근을 하려고 생각을 해보니까 신경 쓰이는 것들이 몇개 있었다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 사고 날까봐 약간 염려되는 게 있어요 차로 출근하면 사고 난다 이런 생각 일절 안 하잖아 근데 바이크로 출근을 한다 생각을 하니까 행여라도 내가 잘못해서가 아니라 뭐 이렇게 와서 부딪히거나 뭐 길에 뭐 안좋은게 있어갖고 자빠지거나 해가지고 조금만 시간을 한 1, 20분만 지체를 해도 지각으로 이어지니까 그런게 신경이 쓰이기는 하더군요 또 바라클라바 이런거 쓰고 나면 이런데 얼굴에 자국이 생기잖아요 20대 노래 청년들은 괜찮지 모를거야 이제 나이 좀 먹은 아재들은 바라클라바 자국 헬멧 이런거 자국이 한 서너시간 지나도 안 없어진다 내가 <웃음> 웃는게 웃는게 아니야 아 진짜 슬퍼 이것저것 신경쓰이는게 오토바이로 출근을 하면 뭐 몇가지가 있네요 그래서 사무실에 평소에 신을 수 있는 신발 같은거 한두켤레 갖다 놓기도 해야겠고 여차하면 입을 수 있는 뭐 일상복도 한벌두벌 벌 정도는 구비를 해 놔야 생각이 들었습니다 여러분들은 뭐가 제일 신경이 쓰이시던가요? 사실 알라인티로 출퇴근을 하면 뭐 기름값이 특별히 차보다 더 세이브 되는 것도 없어. 비와? 아니, 여기 약간 부슬부슬. 바이. 아, 불안하다. 집 근처에는 비가 온다는 얘기잖아. <웃음> 어떻게? 아, 집 근처에 비 오나 봐. 여긴 안 오는데. 아. 어떡하지? 아기실래